5번 레인의 나, 에, 리 선수는 개인사정으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. 왕 느낌표? 이봄 나에리... 나에리가 안 나왔다. 왜, 왜, 왜안 나온 거야? 너를 결승에서 이기고 엄마한테 자랑할 건데 왜안 뛰는 거야? 나랑 약속한 게 겁나서 그렇지! 질까봐 무서워서 그렇지! 레디! 나엘리이 나쁜 게집에 어디에 숨었어, 나엘리 나와! 나오란 말이야! 아니 표 듣기표 느낌 표 느낌 표 느낌 표 탁! 하니! 16초 꼴찌! 쑥쑥썩쑥 선생님! 나엘이가 안 나왔어요! 공기이려고 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! <목> 교장, 요순난 에, 이렇게 급히 이사회를 소집하게 에이, 아, 된 것은… 다 알고 있어요! 토론은 아, 빼고 결론으로 들어갈 거야! 어서... 어 어서... 구독과 좋아요! 이사 부경환! 난 정말이지 육상부가 있는 학교에 이사라는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! 이사 고니 아, 난 진작부터 우리 육상부가 위대한 업적을 쌓을 것이라는 걸 확신했다 이겁니다! 나도 그동안 육상부 지원을 조금 늦춰온 것은 좀더 강해지라는 배려에서, 에, 또… 아,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! 이 마당의 의견이고 뭐고가 어디있어요 육상부를 무조건 지원하죠! 당근당근! 오로지 지원, 지원! 끝없는 지원뿐입니다! 육상부가 하자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다들어줍시다특별한시도 지급하고 미국으로 전지올려도 보네요! 경운기둥에다 빛나리 육상중학교라고 크게 만들어붙이죠! <목소리> 뭐름표? 에 여보세요? 에이? 뭐야? 어, 일단 알았어요. 서건 서건. 서건. 하! 서건 서건. 서건 서건. 서건 서건.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의논한 육상부 지원 문제와 간식 얘기와 미국 얘기 및간판 얘기도 기타 등등 모든 얘기들은 없었던 어, 걸로 얘기... 해주세요. 너네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야 된다 아... 구독 안하고 뭐하니 지독한 녀석 꼭 성질이 나야 빨리 뛰는 거냐 하지만 너는 선천적으로 단거리 육상에 필요한 순발력을 타고났어 내가 알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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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살살 빼꼼 꿀이 <웃음> 배고파요 선생님 어. 점심도 굶었어요 말해뭐해난 아침도 못 먹었다 오로로로로로 <웃음> 사장님 여기 국수 <콕스> 꽃백이요 <웃음> 저는 떡볶이 칠인 분이요 아이로로로로 뽀로로로로 뽀로로천로뽀로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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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태, 나는 신문에서 보니 벌써 지도자가 됐다군 응, 주니어 대표팀 코치 좀 맡아달라고 했어 <웃음> 두게저 선수를 나한테 줄 텐가? 자네보다는 내가 더 확실하지 않은가? 어때? 뉴전태 내가 두번 다시 또 너에게 당할 것 같아! 이번만큼은 이 녀석을 이기고 말 거야! 그 허세는 여전하군 구독과 좋아요! 좋아.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자네 마음이니까. 좋네. <웃음> <웃음> 꼬마야, 정말로 핫한 선수가 되고 싶거든 느끼 전에 날 찾아오너라. 이름이 한이랬지? 기억해두마. 두께보다 내가 잘생겼지. 다음에 또 보자고. 또 다시 로저은 되지 말고. <웃음> 붕! 이건 비싼 차 소리야. 느낌표, 비싼 차. 좋아요, 도 눌러줘. <웃음> 따라올 때면 따라와 나 요즘 퇴 너에게 당한 나쁨을 그때 그 조절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널 꺾어주마 준태널 이겨주마 아니하야 이제 또 다른 싸움이야 두 번은 질수 없어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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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동류 좋아요. <웃음> 반가워요, 나 한이 아빠. 한이 아빠.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아 느낌표. 오 지혜. 건강히 잘 돌아오셨네요. 잘 있었어. 하트 <웃음> 하트. 이렇게 만나도 괜찮나? 지혜 같은 유명인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<웃음> 이미 나버린 소문인데요 뭘또 그런 소문이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<웃음> 그런데 한이는 아참 아, 그렇지 지금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 그곳에서 배달된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 녀석 때문에 부랴부랴 잠시 온 거예요.